부자들이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소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까지 사소한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그까지 것으로 만든다. 편의점에서 5천원을 쉽게 쓰는가? 모바일 메신저에 칼답하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이소에서 탕진잼을 즐기는가? 백화점 쇼핑백을 아까워서 못 버리는가 부자들은 백화점 쇼핑백, 우산, 냉장고 등을 정리정돈하면서 자신의 씀씀이와 감정을 컨트롤합니다 쓸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합니다 부자들은 투자하기 위해 저축하고 비싼 것보다 갖고 싶은 것을 삽니다 어? 할줄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어, 저는 짜장이면 됩니다 그거면 됐죠뭐 등등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입니다 부자들이 돈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소한 습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스가와라 게이 저자의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사소한 습관에서는 나쁜 습관은 단호하게 붙이고 부자들의 사소한 습관을 적용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죽어도 지키는 일곱 가지 사소한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여러분은 모바일 메신저에 즉시 답변하고 있지 않나요? 지하철을 타든 카페에 가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고 대부분은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지가 오지 않는지 신경이 쓰여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상대방이 읽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기도 합니다 안녕 이나 뭐해? 같이 의미 없는 메시지를 줄고 보내고 있다면 의존증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의존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늘 무언가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메신저에 즉시 답변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존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때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멋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돈을 쓸 때도 의미없게 쓰게 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본인의 주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두 번째 습관 부자들은 자기개발을 위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강연이나 언어 연습과 독서 등 꾸준한 자기개발에 투자하여 많은 경험을 매일매일 쌓고 준비하여 기회가 왔을 때 투자하고 기회가 왔을 때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이러한 습관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습관 부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것을 선물합니다 부자들은 어떤 것을 선물할까요 그건 바로 시간입니다. 지인의 생일을 맞았다면 일반적으로 물건 또는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으로 살수 없는 시간을 선물합니다.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사소한 지각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물하고 싶다면 시간만큼 훌륭한 선물은 없습니다. 부자들은 인간관계에서 바쁘다 라는 말로 핑계 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습관 부자들은 평온한 감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감정 제어의 방법을 찾아 냅니다 언제나 좋은 기분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성인의 매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감정 기복 때문에 사업이든 인생이든 그르칠 일들이 많게 됩니다 항상 부자들은 감정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습관 부자들은 여행을 가서도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헬스클럽 또는 아침 조깅을 하는 겁니다 부자들은 탄탄한 몸매관리를 위해 꾸준히 운동합니다 자신을 항상 직시하며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매일매일 운동을 꼭 합니다 여섯 번째 습관 부자들은 불안과 걱정거리를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불안 걱정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생각 속에 있는 허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인지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부자는 걱정을 하며 시간을 써버리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시작하지 않고 생각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못할 것 같은 두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생각일 뿐이라는 걸잘 인지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나기 전에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일을 빠르게 처리합니다 부자들은 고민할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일곱 번째 습관 돈에 대한 무지한 것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폐와 결제 방식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 돈을 쓰는 곳의 변화, 돈을 활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 것은 죄라며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경제 관련 지식을 바로바로 바로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일곱 가지 부자들의 습관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생활 습관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습관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를 인지하고 좋은 습관으로 우리 함께 부자가 되어봅시다. 여기까지 행복을 만드는 공장장 행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